설마 삶아있는데 이렇게 닮을 줄이야 그래프가 다 끝으로 꽉 찼어요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쁘다고. 오빠인 줄 알았어. 아, 오빠 아니야. 갸름해가지고. 원래 나는 돼지였는데. 부산에 갔을 때 이거 하얀 거 이렇게 입혀가거든 응. 오빠는 좀더같지네 살짜리. 응. <웃음> 어? 아 지금 병원 갔다 왔고요. 엄마도 집으로 가셨습니다. 차병원에서 혹 초음파 본 결과는 혹도 좀 커지긴 했어요. 커지긴 했는데 아기가 더큰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 머리 둘레와 폐혹 사이즈를 보는 비율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다고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수 양이 좀 많아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기가 뭔가 양수를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양수 양이 많아지는 걸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또 제대로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앙주가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 제가 10달 후에라는 어플에 태아성장보고서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다 끝으로 꽉 찼어요. 거의 모든 지표가 상위 10%에는 드는 것 같아요. 아기는 잘 크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폐 혹은 좀더 커져가지고 이제 5cm가 됐는데 그래도 혹 사이즈 느는 것보다 아기 크는 사이즈가 더 크게 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매주 매주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기를 계속 바라면서 그래야죠. 여부랑 똑같이 생긴 딸을 얼굴 보니 어떤가요?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닮을 줄이야 아니길 바랬는데 왜 아니길 바래? 여부를 닮았어야지 딸은 나오면 괜찮겠지 지금은 찌부대가지고 눌려 보이는데 딱 태어나자 모습이랑 제일 비슷하대 그래? 어. 실망하지 않아, 이거 미리.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응, 귀엽긴 귀엽지. 음, 응, 감자 같아. 저희는 오늘 오수공원에 나들이를 갑니다. 머리를 말고 나타났죠. 혼자 예쁘게 입었네. 좀 <웃음> 뾰. 오늘의 점심은 야외에서 김밥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미리 전화해놨어요. 저기 한입소 안에 남편이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왔어 <웃음> 어 진짜? 알겠어 허공에 <웃음> 대고 <웃음> 다음에 보자 이상한 <웃음> 사람이야 아, <웃음> 김밥은 묵은지 참치김밥 한줄 직화 제육김밥 한줄 튀김밥, 아무튼 매운 거. 이게 원래 숙대입구에 본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종종 갔었거든요. 예전에 볼트치러 다. 일산에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맛이 어떨지. 어. 여보가 주문한 새우탕이 없어가지고, 어. 유사한 튀김 우동. 잘했어. 하나는 그래. 담백한 거 하나는 매운 맛 진라면. 잘했어. 작은 건 없어서 큰걸 샀어 두개좀 많긴 할것 같은데. 시대 오늘. 하긴 김밥도 매운 게두 개니까 튀 개만 던가 아주 적절해 잘했어. 너무 예쁜데? 강아지들이 참 예쁜 강아지들이 많은데? 강아지 콘테스트 느낌. 강아지들 모임할 수도 있다. 있는 사람들 어디서 결혼식? 한강에서 한번 모이자고 했는데 최고의 점심이 <웃음> 많긴 많다 왜냐면 우리 평소에 라면 한 개로 나눠 먹잖아. 음 요즘에 김밥 5천 원씩 해. 진짜 이건 5천 원것 같아. 엄마 말로는 t t h 마 h e a r a a She looks so fly in those there must be s 속눈썹 펌을 하러 갑니다. 속눈썹 펌 진짜 오랜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작년 여름인가 아니요. 가을인가 이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어, 가을은 아니겠구나 작년 봄 아무튼 엄청나게 오랜만에 속눈썹 펌 하러 갑니다 속눈썹 펌 관련해서 임신하고 나서 해도 되냐 마냐 막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머리 펌마도 하는데요 듣거나 뭐 지금 하러 갑니다 잘안 보이네 아무튼 저희 눈은 지금 이런 상태고요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잤다 이거 속눈썹펌할 때마다 눈을 못 떠서 그런지 항상 자는 것 같아요 아무튼 펌은 엄청 잘 되어 봤습니다 역시나 믿고 가는 곳이에요 진짜 저는 집에 잘 돌아왔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입체 초음파를 찍었잖아요. 입체 초음파 찍고 나서 그날 바로 베이비 페이스에 입체 초음파 이 AI의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의뢰를 하고 토, 일, 월, 삼일 만에 이게 분석 결과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웃음>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놀랬어요. 이게 사진을 한 개만 의뢰할 수 있거든요. 립채초음파가 되게 여러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골랐던 우리 아기 사진은 요거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인 것 같아서 얘를 의뢰를 했고 오른쪽 사진처럼 분석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체 초음파 사진만 봤을 때도 너무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부 색깔이랑 눈이랑 이런 게 생기고 나니까 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만족감이 최상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는 거는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앙주의 얼굴을 조금 알게 되면서 아.. 이렇게 생긴 애가 내 뱃속에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완성형의 인간이 내 뱃속에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그런 기분이에요. 벌써 이렇게 다.. 눈, 코, 입이 다 있고 다 컸다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제육볶음! 그렇잘렇게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먹었는데 <웃음> 맛있었어 마시고여보한냉겨놨다고 <웃음> 했지. 어, 그거 맛있는 거. <웃음> 어디서 샀어? 곧디바 매장 있어, 상암동에. 아, 맞다, 맞다. <웃음> 뭐야? 네, 축하합니다. <웃음> 생각지도 못했던 걸 사왔어. <웃음> <웃음> 오. <웃음> 감자가 공주로 변신한 날 기념하고. <웃음> <신용하게>. 우리 안주가 <웃음> 이뻐져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놀랬지 너무 예뻐서. <웃음>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 <웃음> <웃음> 왜? 우리 공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지? 아버님. 실망도 큰 법. 안데 <웃음> <웃음> <웃음> 비슷하던데 이게들 다. 저녁에 콩나물국 끓여먹으려고 콩나물 사러 갑니다. 조금만 사기 성공. 원래 파래도 살려고 했는데 파래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 날씨가 아, 너무너무 좋다. 베이비페이스에서 사진이 왔어요. 어제 디지털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끔 사진이 나왔고, 실제 실물 사진은 오늘 배송이 왔는데,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총 3장씩 6장이 배송이 왔고요. 이렇게 두개 같이 들어간 거랑, 이렇게 분석한 얼굴만 나온 거. 이렇게 왔습니다.